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자주 인사 뵙죠? 재밌네요. 되게 재밌고 되게 좋아요. 요즘 어... 어느날 우리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라는 드라마 촬영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추워요. 지금도 밖에 눈이 많이 와서 오늘 촬영 못했고 어... 지금... 어, 어, 컨텐츠? 컨텐츠라고 해야되나? 네, 이벤트 컨텐츠 촬영을 하러 이, 이곳에 왔습니다. 요즘 부쩍 제가 이곳에 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가 조명이 이뻐요. 네, 저희 메이크업 쌤그 사무실이라고 해야 돼요. 성쌤 사무실이라고 작업실. 할까요? 작업실? 어. 네, 우리 메이크업 쌤 작업실에서 촬영을 요즘 부쩍 하고 있습니다. 서 산타가 쏜다. 따단. 네, 서 산타가 쏜다. 서 산타가. 어, 저희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저희 팬분들에게 퀴즈를 주고 그 퀴즈에서 어, 100명을 어, 뽑아서 제가 이제 어, 럭키참스라는 브랜드. 제 친한 형이 하는 데 예, <웃음> 네, 그래서 조금 싸게, 조금 싸게 이렇게 구매를 해서 네. 100벌을 어,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결과를 어, 100명을 추첨하려고, 뽑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문제 보셨나요? 네, 문제 봤어요 정답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한 맞춰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좋아요 자, 첫 번째 이거 384기동대 384기동대에서 한 14분? 이, 어 이거 그 거기잖아 그그 그, 거기 그 마장동 저기 그 우리 사무실 인데 이거 내가 여사님한테 한 말이었나? 기억이 안나네 수고 나 <웃음>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수고 가야수줍구오나라 우 왜? 우나 진짜 모르겠어 이게 정답이 뭐예요? 사기꾼은 사자가 아니라 어! 사기꾼은 사자가 아니라 응예예요 <웃음> 뭐죠 마지막? 악어예요 악어예요 아이거 어떻게 맞춰? 난.. 나는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쇼핑몰 루이 자 쇼핑할 루인데 모두 고난 수고 마더 불로 누수 <웃음> 뭐죠? 정답이 누가 나랑 알려드릴 요 마더 모든 모든 가능성과 모든 가능성과 모든 별로 뭐죠? 불 가능성이 불 가능성? 미얼인데요 어, 잘못었네다 에이, 마이, 마이, 마이. 이봐. 자, 여보세요. 불 가능성이 공존하는 사람, 그게 나야. 음, 그게 나야. 빠, 누, 빠, 누, 뷰바 자, 이렇게 별. 이렇게 별인데, 어? 이거 약간 그 씬이다 14부 15부 15부에서 그.. 아이그뭐야 이, 누나한테 잘못했어요 하는 씬 어, 후회하고 있어요 그 씬인데 누굴 존목 존모... 뭐죠? 내가 내가 잘못했어요 어. 그러네 내가 잘못했어요 뭐뭐? 내가 잘못했어요 뭐뭐? 뭐죠? 부탁할게요 아 야, 진짜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잘못했어요 부탁할게요 기억하나? 사람들 건들지 마요 기억이 뭐지? 그 사람들 아그 사람들 그 사람들 건들지 마요 이걸 네. 어떻게 맞춰? 자 여러분들은 잘 맞추셨길 바라고요자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건데 좀 저는 항상 또 약간 좀 재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발한! 기발한 음, 뭔가 이렇게 풀이가 어.. 있으면 그것도 제가 뽑을게요 자 지금 여기에 어, 제 손에 있습니다 자 음.. 어 드라마를 굉장히 잘 봐주셨네요 탈락! 여기서 20명을 뽑을 거예요 자. 그냥 쭉 읽을게요. 384기는 클레어 춘식. 클레어 춘식님. 음. 하늘에서 내려 읽을게요. 누가 주문했어요? 버터홍구이. 귤샐러드 갖다 좀 많이. 아, 이거 재밌다. <웃음> 누가 주문했어요? 그 사진 줘봐요. 이 얼굴로. 이 표정과. 이 얼굴로. 누가 주문했어요? 버터홍구이. 귤샐러드 갖다 좀 많이. 재밌지 않고. <웃음> 아하 클레어 춘식 합격. 자두 번째 짱짱짱님 선깔 전해. 하늘에서 내린 이렇게 해 봐. 내가 정명훈이오 벨트하기엔 개소리다.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이게 뭐야? 여팀 <웃음> 사골국의 소주가. 오 너랑 오이오오오 오. 괜찮은데? 문득 그날 생각, 무대 보고나서와 가장 훈남, 사랑 그건 너야. 오호! 네가 정말 할 일은 부탁할게요. 김사람 다 기대 중매에 오오! 이 사람 진짜 잘한다! 럭키인! 네, 지금 클레어 춘식 럭키인! 오, 되게 잘하신다. 이거는 세계 전부 다 말이 되죠. 예 네, 말이 되죠. 다음 묘금님. 세기꾼은 실제가 아니라 1인 2역. 문득 그녀 생각, 문득 밤길 눈 속을 걱정하는 사람, 그게 나야. 오, 문득, 어, 이거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이 얼굴로 문득 그녀 생각, 문득 밤길 눈 속을 걱정하는 사람, 그게 나야. 어, 내가 절망한 이유, 봉투 한 개에 급 설레던 그대 재물이구 <웃음> 오, 일단은 쇼핑할 운기 때문에 합격, 여금님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네. 사귈까요? 손잡고. 오늘로 1일이야 오. 뭐든 그냥 쉽게 모두 밥값 내세요. 거절하는 사람, 그건 너. 내가 주문했어요. 버터 한 개요. 그 샐러드엔. 그 샐러드. 곁들지 마요. 되게 잘한다. 다다다다다님. 합격. 뱅뱅이님. 모델 개놈새끼. 뭐 만두 박미는 새끼라서. 거기도 뭐. 1번, 이번이 너무 기발라서, 댕댕이님 합격입니다. 자, 티아모님. 오, 어떻게. 아, 소설을 만들어 오셨어요. 자, 이 말을 하기 위한 그 씬을 만들어 오셨거든요. 자, 읽어 드릴게요. 김무영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셀럽. 하지만 그는 길어진 직국 때문에 최근 체중관리에 실패했다. 고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저의 헌신적인 각도 설정과 보정 덕분에 어? 노랜데 SNS에서는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광고주들의 로브콜이 끊이지 않았고 대기업과의 계약을 또한번 성사시켰다. 김무영이 소속된 스토리제이 컴퍼니의 대표 양정도는 소소한 파티로서 김배우와방 매니저의 어... 노고를 취하했다. 세개꾼이 손잡고 오늘를 엮었어요. 자축하며 들뜬 분위기의 사무실에 갑자기 도착한 비보는? 바보는? 비보는? 아, 비보는 다름 아닌 광고 촬영이 당장 다음 주로 잡힌 것. 이에 김무영의 퍼스널 트레이너 왕루이는 모델 가능성과 모델 불가능성을 결정하는 사람. 그건 너야. 라고 다그치며 혹독한 다이어트를 플랜을 짜게 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관리를 시작한 김무영은 매니저가 사온 도시락을 가리키며 내가 지목했어요. 부탁할게요. 그 셀러드 컴퓨터 봐요. 라는 말과 함께 각오를 다진 결과가 단기간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물론, 리즈 갱신하며 다시금 글로벌 톱스타 자리를 공고히 하였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 와. 재밌는데? 어, 재밌다. 어, 나중에 이런 내가 했던 이 캐릭터들을 모아가지고 소설을 만드는 거야. 단편. 단편 소설을 만들어 보세요. 선물을 드릴게요. 네. 준비하세요. 조만간 할 테니까. 어, 티아무님 합격입니다. 네. 후. 포리님 신경 호 손잡고 언니랑 있었어요. 만두 굽는 시간만 더 보고 나서 야, 간장 하나 사러 가게 나와. 누가 주문했어요? 호투한호요갈 사람들 가든지 뭐야? 어이없어. <웃음> 호어 <웃음> 괜찮은데 신경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양극님, 삼각꿈이 성장기 아니래. 어이없어. <웃음> 진짜 어렵다. 문득 가는 순간마다 보고는 싶어. 간직하는 사람. 그게 너야. 와와 이거 진짜 잘했다. 문득 가는 순간마다 보고는 싶어. 간직하는 사람. 그게 너야. 까르는 음. <목소리> 통과. 네, 쇼핑 이거 와. 이거 가사 같다. 노래 가사. 얄루라니. <목소리> 님. 사기꾼은 실제가 입놀린 왕이에요. 오, 고, 모든 고난식이 모든 불가능성을 구제하는 사람. 그게 너야. 모든 고난식이 모든 불가능성을 구제하는 사람 그게 너야. 와, 멋있는 말이네. 얄루라니님 합격. 지금 몇명 합격시켰죠? 오케이. 비비인님 와, 진짜 많이 해주셨다. 사기꾼이 쏘니까 애들이 어미야. 사기꾼이 성격이 아니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아니래. 사기꾼은 레가아니라아니야사레아네어요삼겹 성재가 아니라고 왔었어요 슬 성재가 음로었 문득 강남고 모두 강남아계사게야 문득 그날 생각 뭔데 고나서그혼난사라그런거야 그 문득 그 냄새가 모두 보고 배고, 배고, 배고 나서 계속 혼난사라 배고 나야 뭔데 그런 생각 내바구 속에 과하사보고나 모든 속과 모든 불가 속의 과정사이나 만두 국내과 모든 골레 새우 나이 내가 정말 형부탁게 그 신뢰를 거두지마요 내가 내가 생각해. 그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내 내가 생각해. 아, 아, 배 20. 거야그사람7 100. 1 0 네가 주문한 아아 벤티 한개야 개세련된 강된장맛이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0 0 100. 100. 100. 100. 1 모든 1 냄새가 모든 방구 냄새가 0 100. 100. 100. 100. 1 장난 <웃음> <정말> 너무 재밌어 <웃음> 진짜 너무 재밌어 내가 자만했어요 방탄할게요 그 셀럽도 던지지 마요 오빈날이 너무 웃겨 할, 할? 할? 할 뿅뿅 이거 어떻게 읽어? 할? 할? 리을? 티 ㄷ? 어떻게? 할? 할? 티 티흐, ㅌ이지 할? 할? 할? 할? 자 녹음해서 올려주세요 <웃음> 제일 잘는 사람 선물 줄게요 <웃음> 아다 줄게 다아 재밌어 나 아, 너무 재밌어 창호사명 형님 사기꾼나 사재기 애누리 어이없어 밀당 가능성과 밀당 불가능이 공존하는 사람 그게 나야 내가 주문한 오이비트의 향기야 개사롭다고 어도좋아요 합격 <웃음> 되게 재밌다 그치 되게 재밌어 마성의그림미님 신경 끊어 상점가에 늘 루이 있었어 오, 모든게 늘 사귀면 담보 가능성은? 그중하나 살려고 강냉이 내가 정말 했어 아바타 한거야? 그 사람들과 달라져 무야와 진짜 잘했다 어떻게 새로웠다 지금까지 네 합격! 마상의 드림비님 합격 드림라이크 점순이님 사귈 거야 손잡고 오늘로 1일이야 모든 가능성과 모든 불가능사의 긴장한 눈사람과 길냥이 오, 우 되게 이쁘다 이거 나 가자미 한입 앙버터하고 약과 살래 두군데 정말 앙 헉! <웃음> 잘했다 네 합격! 또박이님 어, 싱겁게요 새조개 오늘도 왕왕 모든 겨 냄새고 모든 방귀 냄새에 가장 혼난 사람 그어 <웃음> 너무 슬프다 <웃음> 누가 중매했어요 부탁할게요 그사람들 건들지 마요 합격! 자, 서, 서스타라는 계절 순간 꾸기 사주가 여우였어 음 문득 그날 시간 어떤 밤과 낮 사이 기적 하나 살아 갈게 내일 아이고 무조건 할게 어 쇼핑몰 루이 대사 정말 너무 시 같아요 문득 그날 시간 어떤 밤과 낮 사이 기적 하나 살아 갈게 내일 음 얄룰루님 술값 가요 사줄 겸 에누리 아인아인 음. 믿어 어, 믿어를 믿어로 믿어 국내삼겹 만두 봉급날 사여 화난 사람 그게 나야 내가 정말 행운아 벤트할 거야 그 사람들 거두자 모아 음 요즘 한창, 한창 유행인 임포스터 어, 뭐지? 게임이름어머스 어머머스를 약간 패러디했네 합격입니다 자, 사기꾼은 상징적인 전설의 왕이야 힘든 것은 세계 모두 비극인 것 여기인지 힘든 사람 결국 나야. 음, 내가 지금 했어요. 부탁한 것은 그 사실도 건들지 마요. 오, 재밌다. 좀, 좀, 약간 새로운 것들이 약간 합격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합 격. 엠지 님 사귈까요? 손잡고 오늘로 일일이야. 뭔데 그 냄새가? 뭔데 방구 냄새야? 굉장히, 굉장히 관장했나관장인나 소리 그거 나임. 눈기 주목해요 인 뷰티 할거야 김사람들 기대장 맞을땐 합격 자 지금 몇명이죠? 1 아, 9 문제. 아1 9문제 19명? 딱한 명? 한명한명자 한 여기도 마지막 분이신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억의 햇살처럼 사귈까요? 어, 기억의 햇살처럼님 사귈까요? 손잡고 인내력 잃었어요 사과 깨요 술 준건 오늘로 잊을게요 순간 꿈의 생쥐가 앞니를 잃었어요. 잘하시는데? 모두가 널 순간마다 반기는 반기는 삶에 긴장하는 심리 그걸 놓 모두가 널 순간마다 반기는 삶에 긴장하는 심리 그걸 로아 너무 철학 중이다. 나가지마 하응 부탁할게 온갖 소리들 기담치마요. 음. 어. 이 아. 그치 요즘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 시국으로 놀러가는 사람들 때문에 화난 마음으로 나가지마 응? 부탁할게 온갖 소리들 다리지마요 놀러가잖아요 어우 잘하셨다 기억의 햇살처럼님 합격 딱 맞게 승명 축하드립니다 <웃음>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저희 여기 있는 모든 명단을 저희 팀들이 줘보세요 이렇게 다 했어요. 미리 뽑았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혹시나 내가 의심이 많은 소리를. 제가 써볼게요. 여기 있는데, 이거 가져가시고요. 자, 제가 한번. 노란색 승희님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30개 자 속도를 낼게요. 아니면 30개를 다 뽑은 다음에 하나씩 다 깎아? 일단 승희님은 합격이니까 29개 뽑을게요. 따로. 그러면 이렇게 해도 확률이 되게 좋겠지. 그렇죠. 누군가한테? 1 2 3 4, 4, 4, 4 5 6 7 8 9 1 0 그럼 이제 아홉 명이 나온 건가? 그치? 너 어, 너무 쉽게 가나? <웃음> 자 여기서 한번더 걸을게요! 열1명 12명 12명이 지금 뽑혀있고요 자또 뽑을게요 13, 14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좀 자주 보는데 뭐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하고 길어지는 게 정말 지루해요 확 빨리 넘기고 싶은데 아마 저희 팀들은 이거 빨리 빨리 감기로 <웃음> 자 이제 까겠습니다 자 이것도 빨리 까 빨리 이렇게 푸푸 알죠? 자 감아서 화면에다가 딱 띄우자. 이름들을. 어 아니 무슨 말인지 네, 알지? 어중이나 띄울게요. 어, 어, 내가 막 이렇게 좀 빨리 가고 소리 막빨리빨 이렇게 하고 나 아까 떨어졌어 거기에 <웃음> 축하드려요. 그렇지 우리가 명단 빼고 이제 거기서 하니까 오 축하드려요. <웃음>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하고 하트봉봉님이 <웃음> 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그냥 막 샀어요. 그막 사서 어떤 거는 좀뭐 약간 좀 약간 그 그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약간 또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랜덤으로 다. 보낼 거예요 막 써서 이 친구들도 몰라요 뭐가 들었는지 저희들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집히는 대로 여기서 또 명단 집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다 보내드릴 겁니다 네. 어 그럼 또 우리가 또 내가 여기 다준 김에 우리 카페에다가 인증샷 올리세요 응. 받았으면 올려야지 응. 네어 이렇게 50명 어, 분이, 분들이 이분 이렇게 당첨됐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거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이런 것들좀 자주 할까봐 약간 뭔가 팬분들이랑 이렇게 놀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자주 해볼까 합니다 뭐 노래도 많이 자, 불러드리고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최근에 작곡 팀을 만들었어요 저희 군항을 얘기하다 까먹었는데 작곡 팀을 만들어서 제 음악적 활동도 좀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어 이벤트, 크리스마스 이벤트 너무 재밌었고 이제 뭐, 뭐 무슨 기념일들이 있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자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선물하는 네. 오케이 화이트데이 때또 제가 한번 이벤트를 괜찮아요?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발렌타인데이 때도 할까? 발렌타인데이 때는 그냥 제가 따로 노래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짜볼게요 자 화이트데이 때도 이벤트로 만나보고 뭐 자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왼쪽 눈을 감고 네. 오른쪽 볼을 못지른데요. 한번 해보아 눈을 감은 상태에서 네.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네. 오케이 눈감았죠요나왜 아, 돼? 네 됐습니다. 이게? <웃음> 좀더 예쁜 표정으로 하도 너무. 윙크를 <웃음> 못해. 표정이... <웃음> 윙크를 못해 내가. 그 잘로 이제 나오는 거